앞서. 오늘은 제주에 있는 여미지, 여미지, 열대가수원을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실내이니까 겨울에도 식물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. 열대가수원, 오렌지도 있고, 아보카도 이런 것들. 지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적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